명사 역할, 행사 역할, 부사 역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 거의 대부분이 아마 부사 역할로 쓰인 뭐 것들이 어, 나와 있지 않을까. 그죠? 부사는 여러분, 뭐,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죠. 부사는 어, 시간, 이유, 어? 어, 양도 조건, 뭐 양대, 길에 뭐 목적 결과, 뭐 이런 것들 봤어 정도, 대조, 얼마 든지릴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터넷은 확인되었습니다. 수동표 나왔고요. 이 부사적. 뭐 국방부에 의해서요. 여기까지. The US Department of Defense입니다. 미 국방부. 자, 미 국방부에 서 확립됐는데 다 뭐야? 뭐하게 위해서야? 그이 어? 어,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정부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모르셨어 부사적으로 사용된 거야. 명사적, 형사적, 부사적, 부사적. 목죠 없죠. 그래서 없죠, 그지 그래서 정보통신망입니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죠. 정보통신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뭐, 뭐 어떤 시기에 대비해서 이런 식이죠 핵전쟁, 핵전쟁이 발생하는 것을대비해서 여기 어? 자 인간의 어, 생명의 모든 형태들에요 생명의 모든 형태들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예와 관련이 있어요? 서로, 서로 관련이 있어요? 끊고 지금 IND 두 개가 병력이 줄어왔어요 이렇게. 요게 무조건 쓰였다? 부사적으로 사용됐다 자, 그러면 IND가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건 동경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어, 여기는 분사. 현재 분사 봐보면서 얘네들만 가능한 거니까 부사적으로 사용됐으면 얘는 100% 분사분이에요. 분사분이니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 치고 내려가면 돼요, 그냥. 바로. 어? 생명의 모든 형태들이 다 서로서로 밀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면서 라고 하면 되죠. 공사분이잖아 너리싱 하면서 영양분도 서로 공급해주면서 또 보여주면서 서로 로서로를 어떻게 해주면서 보호해주면서. 그지 공생관계라고 합시다. 공생관계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공멸할 수도 있어요. 그지다 함께. 개망, 풍망, 어? 존망.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였나 공생관계. 도움을 주면서. 자, 이번에 29번은 트랜스레이트 뭐가 보이냐면 PP가 보인다. 이것도 분사분이야. 뭐가 생략더니 앞에 비이 생략된 수동 분사분이었다. 접지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 뭘쓰였어 부산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부산적으로 사용되었어. 이건 구니까 부사구는 부사절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if 주고에 주어 있수 있네. 이를 받는다. 비동사 생략됐으니까 비중사 시체 맞춰서, 쓸, 오, 오디프로스 동작 원형 관련법과 어워즈네? 이렇게 쓰는 거 나머지 똑같잖아. Translate. Translate. 이 랭그러싱? 점점. 어, 그, 그 농담이, 그농이 트가 받은 이 농담 받는 거잖아요. 그 농담이 영어로 번역되어진다면, 만약 영어로 번역되어진다면, 누르면 이게 대체 조건이면, 어, 부산이라고 했는데, 부산 중에서 아까는 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건입니다. 영어로 번역되어진다면, 이런 얘입니다그 농담은 어떻게 할 텐데?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을 텐데. Make sense 잖아요. 의미가 통하다. 애니가 나왔고, 앞에 나시 나왔으니까, 결국 make no sense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을 텐데라는 뜻이 됩는다이해돼어또 완전히 어? 어, 이해됐지? 자, 그럼 오늘 엄청 위대한 일을 했죠? 동서 <웃음> 어, 와의 공통점. 동사와의 차이죠그지 그래서 그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눴다. 명사적 역할. 명사적 역할은 뭐가 한다는 투구정사하고 동명사. 주어 목적어, 보어동격을수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휴행사적 역할. 휴행사적 역할 하는 준 동사는 뭐가 있다? 투구정사하고 역시 면제분석하고는 거 있다. 그지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한다? 꾸며주는 수식. 또 하나는, 어, 바로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설명. 추가적 역할 한다. 그지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사적 역할을 할수 있다. 부사적 역할을 할수 있는 건뭐 어떤 게 있다? 역시 투구정사와 뭐가 있다? 분사공이 있습니다. 그지? 거기에 따른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런 양태가 대조, 목적 이런 거, 뭐? 의미들이 쭉 나와 있는 문장들하고